F-86F 한국전쟁이 진행되면서 대한민국 공군이 빠른 속도로 공군 전투력을 강화해 나가자 다급해진 북한은 당시 최신의 제트기인 미그 15기를 투입해 프로펠러 엔진 위주의 아군 전투기를 위협하게 이릅니다. 이에 맞서 미국 공군이 긴급 투입한 F-86 일명 세이버 전투기는 아군 측의 최신의 제트기로서 세이버의 등장으로 세계 항공사의 최초로 제트기간의 라이벌전이 한국전쟁에서 벌어지게 됩니다. 이 전투기는 프로펠러 비행기의 단점인 고속에서 급격하게 증가하는 공기저항을 극복하기 위해 주 날개를 후퇴시키고 가스터빈 엔진을 사용해 프로펠러 엔진의 한계속도라고 여겨지던 시속 700km를 200km 이상 넘을 수 있었습니다. 제주항공우주박물관에 전시된 이 세이버는 한국전쟁 이후 한국공군의 전력 증강을 위해 도입되어 1993년에 퇴역한 주력 전투기 중 하나입니다.